어.. 초대 안되지.. 침출 걸었다고 내가 니한테 걸었는데 그걸로 받아야지.. 논플레이어 SOF 맞는데.. 발견했다. 플레이 해즈런트 언럭 디스 게임 모드. 아, 니 솔로 솔로 한 판도 안 했지 지금. 그거 하고 와야 할걸? 어, 그거 하라는 거, 튜토리얼 비슷한 거 하고 와야 할 거다. 어, 나는 그러면은 기든 나는 기다리는 겸한판할수 있게. <웃음> 뭐 그냥 배구처럼 하면 된다 일단 그 뭐냐 그 노멀 트레이닝 아니면 노멀 클릭한다 솔로 아마디는 솔로 밖에 안 열었을 거야 그 솔로 클릭해 가지고 하면 된다 밑에 스타트 매칭 있거든 그거를 함 던지까말까? 던지까말까? 던지까말까? 던던던던던던던 음. 근데 배그하고 좀 다른 거는 많다 기본적으로 자전거 탈거 선택하면 은 그거 육지에서 나름대로 빠르게 갈수 있어 어 참, 차만큼은 빨리 못 가지만 차 보다 소음도 덜 나고 유용하다 그거 아마 최대 50인가 60일걸 아니 이거 솔로 한 순식간에 싹싹 줄어든다 <웃음> 음, 그리고, 이 게임이, 이 게임 승리 조건이 무조건 다 죽여서 1등이 아니다. 오히려 다 죽여서 1등 하는 것만은 의미가 없고, 꼭 헬기에 타야 한다. 맨 마지막 지역이 다치기 직전에 헬기가 하나 날아오거든? 그 헬기 자리는, 거기에 한 자리라도 네가 먹으면은 승리로 친다. 왜? 또래기가. 아 상관없다 지금. 그냥 내려가면 된다 이거낙뎀없을걸야어 낙하선? 낙하선은 안필텐데 이거는? 어.. 템 계속 먹어야지 주변에서 어.. 여기는 배그보다 템덜 뜬다. 참고로 음 가끔씩 RPG 같은 거 보인다. <웃음> 왜? 어, 뭐, 뭐 주웠는데. 어, 여기 RPG 있다. <웃음> RPG 7이라고 들어보셨나? <웃음> 뭐? 어, 그게 뭐였지? 아, PKM, 아, 그거. 7탄짜리, 그, 중기간 좀 그거 말하는 거지. PKM, 그거 100발 들어간다, 씨발. <웃음> 어, 근데 장전속도 존나 느리다. 어, 반동은 엎드려서 쏘면 훨씬 덜하다. 삼각대 기본 옵션이다. 탄끼 참고로 여기 아이템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거든 근데 파밍 아이템말고 시작 아이템 선택이 있다 이가 그것도 꽤나 중요한게 자전거말고 위에는 글라이더 아래에는 글래핑 훅이 있거든 글라이더는 에어터빈이 보너스로 달려있는데 맨바닥에서 사용하면 맨바닥에서 E를 누르던가? 어, 그거를 누르면은, 꽤나 높은 높이까지 올려준다. 이제 그거를 거기서 글라이더 타고 둥둥 떠다니면 된다. 응? 음. 어, 그거는 어쩔 수 없지. 뭐, 처음 하는데. <웃음> 어, AK 뭐, 익숙한 거 써라, 그냥. <웃음> 그리고 나도 뭐가 더 좋은지 아직 확실히 파악 못 했거든. 뭐어걔 은근 심할 걸 그거 대신 그거 말고 또 ak 사치 비슷하게 생겨먹은 ak 15라는 놈인가 14 이라는 놈인가가 있거든 걔는 그 뒤에 개머리판 달수 있고 밑에 청탄 달수 있고 또그 손잡이 달수 있고 총 끝에도 총열 달수 있고 창 탄창도 달수 있고 뭐 그렇거든 아마, 풀셋 막 초고 나면은, AK보다 나을 거야. 적어도 개머리판이 있다는 것만 봐도, 개머리판 다는 순간, 어머나 반동이 사라졌네?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백터도 있다. 어, 조심해라. 참고로, 백터도 있다. 어, 백터도 있는데, 걔도 개머리판 달아야 한다. 그리고 또 여기에 엠포 비슷한 놈이 엠포가 있던가 뭐 비슷한 놈이 있던가 그런데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어어 <웃음> 어, 그러면 얻어 맞고 죽는 거다 <웃음> 안 보이면 죽어야지 그래서 어 그러면은 소리 멈추는 타이밍하고 그 위에 오른쪽 위에 킬로그 뜨는 거고 하잘 무슨 어 킬로그는 그 총소리가 멈추면서 킬로그가 뜨면은 거기선 전투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어, 음, 잘봐라주변에 조준할 준비해라. 조져버려라 어, 근데 나한테 숨어 있을게 도 의미 없다. <웃음> 같이 하고 있는게 아니니까 의미가 없다. 어, a n g a 다알 t a Arasera. Ton, Jicamai, Cotton, Ton, t t 탈기 뜨면 타는 타가 안 맞게 조심하면 주변에 탈기 타기 전에 주변 엄폐물에서 잠시 주변 확인하고 저거 없으면 타라 저기 있으면 죽이고 가야지 그 차다리 타는 동안에는 총못 얻어맞기만 한다 차다리 타면 타다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도져라 그럼. 니가 도져라. 노란색은 노란.. 노랑... 그.. 그냥 텅빈 지역에서 녹색깔 노란색깔 빨간색깔 순으로 할건데 노란색깔은 벗어나는게 좋고 빨간색은 무조건 벗어나라. 그리고 아예 시꺼 시끄메, 시꺼멓게 돼버린 지역에는 가면은 체력 데미지입니다. 그리고 시간초는 왼쪽 위행가 뜰 거야 이쪽에. 어 지도 지도하고 같이 될 거야 아마. 오 씨, 어쩌다가 한게임에 최대 60명 인원이 참가합니다. 음? <웃음> PMK는 당연히 들고 쓰면 안되지 엎어져서 쓰면. 어, 어, 어, 어, 암. 어, 니, 그, AI로 하고 있나? 어, 사람하고 하면 그렇게 안 되거든. <웃음> 사람하고 하면 어지가해서는만피 해야 만나면 상대의 에임이 존나 좋기 때문에 우리가 진다 어, AI. 뭐, 그 AI로 그러지, 이거는. 그거는 배그 AI도 똑같아, 그 만나면 그냥 싸지기면 된다. 아이템 털이다, 아이템 털이. AI에서, AI전에서는 그거 해도 된다, 얘가. RPG 들고 쏘는 거. <웃음> RPG 싸지겨서 대가리 뜸, 뜯어버리는 게좀 괜찮은데. 아씨 아니거 눌러 봐봐 <웃음>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 충분히 그리고 여기에는 듀오가 없다. 꿀지. 어 듀오가 뭐 이번 시즌 끝나면 생길지 모르겠는데 듀오가 없다. 저번 시즌에는 있었거든. 분명히. 들어와들루와 오우. AI는 너무 쉽지. 근데 반대로 사람 너무 어렵다. 인간들이 잘해서 어렵다, 이런 단순는니 그러고 그 아이템 너무 골랐는데. 어. 그총 왼쪽하고, 총칸 왼쪽하고 오른쪽 한번 봐봐. 뭐 떠있을 건데. 안고르면 없는.. 안고르는게 안되는데? 자동으로 하는.. 어 기본 것도 뭔지 모르겠다.. 야.. 그럼 T 눌러봐봐 작동하나? 뭐.. 바이크 탔나? 그러면.. 그러면.. E 눌러봐 어 제트팩 탄 다음에 하늘로 올랐지. 그리고 글라이더 탔지. 어 그럼 님 글라이더 팩이다 지금. <웃음> 어이 그거 누르면은 하늘 올라간다. 두발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근데 그게 장거리 동아트 엄청 유용하고 최근에 패치돼가지고. 지형 곳곳에 에어 터빈이라는게 있거든 그게 커다란 구조물인데 바람을 위로 지속적으로 올려보네 그 글라이더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어 그거 타면은 글라이더 타고 섬에서 섬으로 건너갈 수도 있다 휭푸 어. <웃음> 존버는 승리한다 존버는 승리 한다 아 내일 서면 가가지고 어, p c 를 가겠지 아마 어.. 어깨야 어. 아 이거 4인팟 할수 있으면 좋을텐데 3인이나 어.. 지금 이 듀오가 안된다 아이가 그래서 강제로 스쿼드 해야하는데 여러명이서 할거면은 두명이서 하는데도 강제 스쿼드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한명더끼 껴가지고 이놈 맞추고 하는 게 낫지. 두 명. 54명 아니 <웃음> 원래 두 명이 있는데 거기에 52명을 더했 아. 달려라. 아, 아, 야, 니, 네 이름, 이 턴, 있어가지고, 날라가면 된다, 얘가. 어차피 AI 새끼 낮춘다. 하나날고 있으면. <웃음> 음, 주변에, 주변에 트인 거 확인하고 써라. 괜히 지분 같은 거에 들이 박으면 존나 좋겠다. <웃음> 아. <웃음> 아, 그럴 때는 바이크가 최고인 건데, 솔직히. 나 주로 바이크 쓰거든 바이크 쓰면 그냥 물속이 아니라 그냥 땅위면 무조건 t 눌러 가지고 바이크 키고 달려면 된다 물을시속 속이 50km나 주기 때문에 존나 빠르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웃음> 힐팩, 힐팩, 힐팩을 써. 힐팩은, 잠깐만, 힐팩 단축키가 있던가. 어쨌든 탭 눌러가지고 써라, 일단. 일단 탭 눌러가지고 아이템 수동으로 써라. 그렇게 해서. 어, 조작 어, 탭이벤토를할어헬헬타 타라. 타면 된다. 그, 헬기 착륙 지점이 있다. H라고 돼 있는데 표시이 있다. 그 지도에 떠 있다. 헬기가 나타나면 떠 있다. 항상. 헬기 도착하고 나서도 계속 떠 있다. 어? H 뜰 텐데? 그점 하나에다 H 해가지고, 그렇게. 어, 아닌데? 음. 저는 맵에 반대편에 있어도 뜨는데, 그거는. <웃음> 어. 뜨는데? 보통은 뜨는데. 아무튼, 거기로 가라. 어? 뭐가 없으니까? 아. 아, 그럼 맵을, M을 눌러가지고 맵을 확 뜨면 되지, <웃음> 목표를 도착했다 헬기 도착하면은 도착 후에 그걸 타서 올라가라. 어 애들이 패도 안 죽나?